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 드릴 거 드디어 아기다리 기기다리던 체스 족보 파마 리뷰를 해보려고요. 일단 파마 체스가 굉장히 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스 파마를 사봤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설렁탕. 다 먹으려고요 맛만 조금씩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놓고다 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릇도 여러 개 들고 왔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첵스 초코를 한번 까볼게요 첵스 자체를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이게 파마첵스라고 짜잔 오, 나는 이렇게, 뭐 와, 캘로그, 이거 이거 이거 저거이봐 여기, 파냄새, 파냄새, 아, 오, 냄새, 오, 파냄새, 보이나요? 오, 파냄새야, 완벽한 파냄새, 얘를 여기다가 부어 보겠습니다. ASMR. 일단 책 쓰는 옆에다가 놔두고 오늘 책 쓰니까 책쓰 놔두고 <웃음> 색깔 봐, 색깔 보여요. 약간 놀이끼리한 게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놀이끼리한 색깔이에요 음! 생각보다 맛있는데? 음? 오! 오! 맛있어! 음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게 여기 쓰여있잖아. 파맛이 주는 재미와 함께 중독성 있는 달콤함을 느껴보세요라고 쓰여있는데 진짜 중독성 있는 달콤함인데?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다 우유를 넣어볼게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려여서? 위험한 밖에 안 나는데? 뭐지? 아, 손에서 안 떨어지는 것봐 이게 우유에 들어가니까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요 겉에다가 뭔가.. 노란색 끈적이를 묻혀놓고, 음, 과자만 파를 넣었나봐. 자, 색스를 더 넣었어요. 색깔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 이게 노란빛 도는 색스였는데 들어가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티안 나쥬? 음. <웃음> 음, 잘 모르겠다. 먹고 나니까 입에 이 파의 알싸한 맛이 남아 있어. 유도 한 입. 난..괜찮은데? <웃음> 아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사 먹는 거 아니고 남이 사 먹는 거 구경만 하라 그랬어 그게 국룰이요 일배라 별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윽 하고 막 이렇게 깊이 하던데 생각보다 먹을만한데? 조금.. 뭐라고 했지? 그냥.. 시리얼에다가 진짜 파 타놓은 맛, 국물에다 파 해놓은 맛. 입에서 파 냄새가 계속 많이 날것 같기는. 입맛이 미친 걸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입맛이 특이한 게 아, 아니... 저는 굉장히 편식도 잘하고, 어 그런 친구랍니다. 근데 다 먹거나 숨쉴 때마다 파 맛이 느껴져. <웃음> 여기서 지금 파 맛이 느껴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스프! 자, 첵스를 와 끈적끈적한 거봐 아까 붙여놨었는데 그새 끈적끈적하게 붙었어 얘를 자좀 가까이서 보자 투하 투하했어요 위장 살려줘. 미치셨나요? 위장 아, 살려줘. 미치셨나요라니 이거 맛있다는 평 많단 말이야. 잠깐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뜨겁진 않네. 자, 짜잔. 짜자잔. 짜자자자잔 <웃음> 그럼 음수인가요? 음쓰라니음쓰 <웃음> 음수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다다다다 한입 해볼게요 지금 이게 파맛이 더나 괜찮은디? 적당히 파맛이 잘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 스프가 중화해주는 느낌 아, 스프가 요만큼 남아서 조금 더 넣어볼까요? 아, 이게 그게 있다 다 먹고 나면 갑자기 훅 온다 으윽 윽내위장 으윽 어우 먹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 먹을만하고 음 단짠 단짠 근데 먹고 나니까 우와 어우 아파 근데 위약한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될 맛이에요 어우 왜 부정선거 16년이 아이고 이소든지 알것 같은 느낌. 세 번째, 설렁탕. 일단, 대부분 시리얼이 어, 따뜻하게 먹는 것보다는 차갑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 설렁탕을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어보겠습니다.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일단 조금만 맛을 볼게요 책스를 이 설렁탕에다가 넣어봅시다 으 내가 보기에도 이상해 탕에 어, 얘를 넣었는데 안 보이죠? 얘 예, 아무도 차가운 설렁탕에 넣은 파마틱스입니다. 자, 넣었어요. 잘 비벼볼게요. 이제 설렁탕의 파마틱스 맛. 나도 모르겠다. 무슨 맛일지. 먹는 거 아니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한입만더 해볼까? 포기 포기 포기. 이런 이런 건 이게 바로 뭐다? 음식물 쓰레기다 이런 도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설렁탕은 설렁탕으로 먹자 첵스는 시리얼이다 오케이 아우. <웃음> 그럼 네 번째로 가장 무난한 라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근데 입에서 첵스 맛이 사라지가 않아 파만 오 아까 저설렁탕이그 맛이 오 으. 아무튼 물이 다 뜨었고 이 물을 라면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고 당겨 팥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불 돼지고 껍데기랑 소양불막창 자, 옆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보글보글 데워질 거고 네 번째 도전 라면첵스 입니다 넣어볼게요 자 보이나? 이렇게 넣어야되나? 어, 라면에 첵스를 넣었어요 라면에 국물 뚜껑으로 접시 만들기 우선 이 첵스만 하나 먹어볼게요 첵스초코 먹어. 첵스 불쌍하다니 이건 첵스 파 맛이라고 라면 첵스입니다 한어 볼까요? 음, 역시 라면은 모든 걸 커버해줘. 맛이 거의 안나고 라면맛밖에 안나요 꾸미야 너도 첵스 초코, 첵스 파맛 먹을래? 우리 꾸미꾸미 첵스 파맛을 맛해볼래? 장이랑 돼지껍데기 불막창부터 한번 까볼게요. 불 돼지껍데기 여기다가 오늘의 주제. 올려줄게요 짜잔 오늘의 요리 완성 <웃음> 첵스와 어, 돼지껍데기와 불막창 먹어볼게요 우선 첵스랑 막창 짜잔 식사랑 막창이에요 역시 양념이 센걸 먹으니까 양념밥밖에 그러면 첵스 파 맛을 양념에다 찍어서 먹을게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첵스 파 맛이 확실히 확 난다. 매운 양념이랑 얘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요. 돼껍이랑 <목소리> 음, 카마 첵스랑 먹어볼게요. 음.. 잘못된 선택 굉장히 잘못된 선택 돼지껍데기는 돼지껍데기만 로 먹는 걸로 자 오늘 그래서 첵스 파마이랑 여러가지 음식들을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어본 결과 섹스 파맛은 그냥 집어먹는 게 가장 맛있고 어, 그 다음으로 먹을만한 거는 우유랑 스프 가 먹을만했고 라면이랑 먹으면 어, 역시 라면 맛에 다 묻혀서 그냥 적당히 먹을만했어요. 그리고 뭐 불막창이나 뭐지질껍데기 이런 거는 안주니까 그냥 안주 술이랑 소주랑 같이 먹는 걸로 하고 나왔다고 설렁탕이랑 먹으라 했던 사람 누구야? 그런 댓글 인터넷쓴 사람 우후. 왜 16년동안 파마첵스가 나오지 않았는지 충분히 알것 같은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물론 방금 전에 매운 걸 먹기도 했지만 위장이 쓰려! 어뭘 해도 위장이 쓰려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집어먹고 이파 맛을 뒤늦게 윗대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단맛으로 코팅되어 있는 파 맛이라서 이게 안에 있다가 이게 쓱쓰리게올라와 우유를 먹어도 해소되지 않아 우유 다 먹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당신이 유튜버나 어뭐 인플루언서나 뭐 스트리머, B J 어뭐 등등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먹지 말자. 가 결론입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주변에 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명쯤. 은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달라고 하자. 중고는 요즘에 중고나라 무슨 당근마켓에서 어? 먹은거? 개봉해서 열정종을 먹었으면 4천원에 팔고 그래 이거 6천원 얼마거든요 <목소리> 첵스 파맛 내돈 주고 사지 말자 오늘의 결론 아.. 위장이 너무 아파 트라만 계속 나오네 정말 이것저것 이랑 먹어본 오늘의 첵스 초코 아니지 체스 파맛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줘서 고마웠어요. 피바 파바 트바 당신은 마바 파맛 첵스 먹을래?